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직접 모델 하우스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면서 실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이분양된 아파트 또한 화물연대 파업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기존의 옵션 제품을 모델 하우스에서 봤지만 실제 입주 시기에 바꿔지는 사례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지주댁 마찬가지 가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다양한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리고 뭐세 개발 보상금이 일부 들어갔다가 장금을 못 받거나 중도금 까지도 못 받는 다양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실제 제가 듣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어 모델 하우스를 한번씩 가면서 관계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이제 뭐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지나가다가 모델라우스 눈에만 보이면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서 은 상황인지조차 여러분들이 쉽게 알수 있게끔 영상을 계속해서 시간이 된다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모델하우스를 찾아가기에는 그렇고요수성구 자체에 대부분 모델하우스 들이 많이 모여 있고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조사도 수성구에 모델하우스를 짓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나가다 가 눈에 보인다면 은 제가 계속해서 이 모델하우스 방문은 어차피 제가 여기서는 에 어떤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계자의 어떤 허락을 받고 영상을 찍었고 그 영상 또한 관계자들이 볼수 있기 때문에 사적인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자의 얘기들만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나 영상들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익하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영상을 굳이 편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찍었기 때문에 다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해서 마지막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84A 타입이고, 32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쪽으로 다 신발장 마련되어 있고 이쪽에 잔여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확장? 확장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창이 보통 일반적인 이중창이 아니고 잔여방부터 저희 거실창까지 백화창으로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어... 있습니다 3중창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창만 됩니다. 지금 무상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거고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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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폭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저희 백화 독일산 백화창으로 들어갑니다. 음. 보통 이쪽에 발코니 공간이라 이렇게 네. 막혀져 있잖아요. 네. 잘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빨래 건조하시기에도 왔다 갔다 하시기 편하시게 이렇게 음. 되어 있고 음. 지금 옵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예, 예. 옵션은 어떤 게 옵션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랑 장식장 이게 예. 이제 세트 옵션이고 예. 요 비스포크 냉장고에 맞춰서 잠을 짜는 게 옵션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옵션을 풀 옵션 다 하셔도 천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천만 원대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이 옵션이. 옵션이 원래 다 되어있는거 아닐까 요즘에는 옵션이 많아요. 요즘에는 어디 가든 3차차 이상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공간은 기본이고 이렇게 도어랑 선반 짜는게 옵션. 음 A타입은 이제 방향도 그렇지만 수납이 되게 잘 되어있어요. 상부장, 하부장 있고 마통풍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여기 자용도실인데 여기도 선반 짜서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아, 순방을. 네, 개별적으로 따셔도 여유롭게 공간 나오거든요. 여기는 대피 공간이고요. 여기는 음. 에어컨 시리즈. 음. 이런 가전들은 개개별로 다 선택 가능하시고, 안 하시면 일반 수납장으로 마감될 거고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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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스로 공간이고요, 근데 보통 이불장을 많이 찾으시는데 많이 없거든요. 이렇게 이불장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게. 이게 옵션이긴 하지만, 여런 공간 자체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가 A타입은 지금 4이 판상형 구조잖아요. 네. 가장 익숙한 구조고, 방향이 좋아요. 정남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음... 발코니 공간도 타사 대비 넓게 나왔습니다. 빨래 건조대까지 다 기본이고요. 정도 되죠? 저희 고층에도 네. 10층 이상 이제 고층인데 네. 고, 옵션이랑 뭐 발코니 확장비 다 해서 한 5억 18천 정도? 옵션을 빼면요? 그래, 옵션 것 비용만 것 따지면 옵션 비용이 한1만원 정도 될것이아 음, 옵션 비용은 약 1000만 원 정도. 네, 아, 풀옵션 하시면1 4 0만원 정도. 아, 풀옵션이 약 음. 1400만 원 정도. 네. 네. 음, 타입 지, 예, 지금 방금 아, 받는 게 A 타입이고, 네, 84A 이고요거는다 마감됐어요. 아, 이건 23평, 38평을 다 마감됐습니다. 음, 지금 84만 남았는 거예요. A 음. 똑같은 상송인데 구조가 다른... 여기 이면 개방 타워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요 거실하고 안방 전면창 기준으로 남서향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월드 e 타워가 보이기 때문에 조망이 훌륭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한쪽이 신발장이고, 이쪽에 또 현관 창고가 있어요. 이게 A 타입이라는 고차이지. 음, 네. 아까는 신발장만 있었고요. 네, 양쪽으로 다 신발장이었고, 음. 여기는 자녀방이랑 거실 안방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고요. 좌측으로는 구멍 욕실, 바닥 난방이나 미끄럼 방지 타일은 다 깔습니다. 안쪽에도 장야방,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장은 다 되었다는, 보시면 되고, 창문까지가 끝이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화창으로 다 기본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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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에 들어가 있는 구조고 보통 어, 타워형 구조는 한쪽에만 창이 있는데 저희는 양쪽으로 창이 다 있어요 훨씬 더 개방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A타입은 거실 폭이 4.7m 였는데 예. B타입은 5.1m예요 그러니까 B타입이 훨씬 낫죠 근데 다 취향이 달라요 일장일단은 있겠는데 젊으신 분들이 비타입 선호 하시구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조망 이런게 또 중요하다보니까 저는 점치가 않은데 비타입이 좀 <웃음> 나은거 <웃음> <것> 같은데 <웃음> 여기가 안방. 안방이 안쪽에 발코니 공간이 고요 안방은 조금 작나요? 뭐 크기 차이는 큰 차이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드레스룸 이런거는 에이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음... 여기는 굉장히 우이고아 드레스룸이 에가 훨씬 나았죠 그렇네요 또 남향입니까? 여기는 남서향입니다. 남서향. 네, 남서향이고 주방이랑 자녀방은 라인 따라서 다르거든요. 네, 네. 네. 어. 메인 창은 남서향입니다. 아 음, 분위기 어떡하면? 세대수가 그런데 생각으로 그래 많지가 않네요. 네. 음, 적진 않지만 그래도 네. 뭐. 요게 이제 지금 A 타입은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네. 불 켜진 곳이 정남향. 이라고 보시면 되고, 호베이 판상형 구조고요 네. 음, B타입은 지금 불, 불 들어오는 곳인데, 거실하고 안방 기준으로 남서향이고 지금 이쪽, 이쪽으로 보시면 이월드 타워가 보이거든요. 조망이 좋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단지에서 북측이 달구벌대로고요 방콕의역, 내당역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 방콕의역까지 도보로 5분거리 라고 보시면 되고, 단지가 살짝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이걸 들어 올려서 양쪽으로 다 상가를 만들어 드렸어요 단지 남측이랑 북측으로 상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단지는 평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도로가 무슨 도로죠 그러면 현재? 지금은 이면도로인가요? 골목길, 네, 네. 네 골목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1메 m 도로도 있길래 음. 다 확장이 들어갈 거거든요 아. 뒤쪽으로 상가가 들어갈 거에요 음. 남쪽이랑 갈부를... 뒤쪽이랑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이 주출입구 쪽이거든요 이월드가 이월드가 이월드가 저쪽에, 저쪽에 있으니까 네. 이쪽이 방콕에랑 조금 더 가까운 거죠 이월드가 저쪽에. 근데 위치가 이쪽에 음. 음. 음. 이월드가 있으니까 방콕이랑 내당역 고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음. 이쪽이 남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이쪽이 주출입구 쪽이고. 단지 동측이 부출 입구 쪽. 메인 도로 15m 러면 우측으로 지금 나는 거예요. 동쪽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쪽으로 나오고. 삼마가 상가, 단지 남측이랑 그쪽 부출이 오케 양쪽으로 돌아간다 보시면 돼요. 얘가 위치가. 차량이 음, 쪽이 나는 게더안 났나? 예. 네. 맞죠. 아니. 네. 옆쪽으로. 혼더가 죽겠네. 아주민지 네, 지금 84A 타입 기준으로 2층, 3층, 4층, 5층부터 9층까지, 10층부터 제일 최상층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최상층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분양가는 5억 5,900이에요. 응, 900인데 요즘 발코니 확장비가 3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타사 대비 저희는 확장비가 980만 원, 1러니까 천만 원 잡고. 아까 1,400. 그럼 옵션요. 어, 옵션, 옵션은 지금 가구 옵션은. 응. 요 금액이거든요 1400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확장비용이 980만원 네. 그 다음에 가구옵션 로옵션이 네. 1400정도 네. 그리고 뭐 가전을 잘 안하시긴 하는데 요거 다 하셔도 330만원이거든요 음. 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 적혀있긴 한데 이거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출 부분은 어떻게 되죠 대출을 저희가 대출 50%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1회차 부분이 6월 3일에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아직 은행이 지정이 안 돼가지고 이 1회차 부분이 입주 지정으로 밀렸어요 어, 그럼 이제 40%가 되는 거고 이 2회차가 1회차가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50% 무이자니까 무이자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에 또다 무이자 잘 없잖아요 네. 응, 그런 메리트도 있고요 근데 사실 무이자도 요새 나오긴 나온다고 하 보더라고 이 뉴스에도 음, 음, 네. 음. 옵션은 뭐 사실 원가 그대로 분양가 그대로죠 그것은 뭐 할인이 됐거나 뭐 이런 거나 네 그렇진 거. 않습니다 응. 저희가 옵션비가 타사되면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그걸로 어, 이제 대체한다 네. 음. 그다 해도 6억이 안 된다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가장 그 저렴한 건 얼마 정도 되죠 그러면 어, 저층 기준으로 말씀하시는거예요 네. 우리가 아까는 고층으로 얘기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층 1층을 본다면 이거 1층 지상이 뜯죠? 저희가 전체가 다필로티층이라서 네. 2층입니다. 2층 보시면 A타입 기준으로 이가격이 풀옵션 다 해서 음, 음. 발코니 확장비용 네. 옵션하고 네. 자전 옵션 다, 전체 다 했을때도 아까 최고층으로 따지면 금액이 아까 얼마였지? 최고층으로 네, 최저층은 5억 8천 정도고요. 최고층으로 네, 최저층은 한 5억 5천 정도. 음, 네. 한 3천 차이 나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최상층이 1 0층뿐이안 되죠? 아니요, 아니요. 저희 몇 층까지? 29층 네. 있는데 지금 10층 기준으로 잡았는 겁니까? 어차피 17층. 10층부터 다 똑같아요. 동일하게 금액 들어가기 때문에. 음, 10층부터 24층. 옵션병 풀옵션이랑 뭐 저기 하는 게3천만원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 그렇죠. 옵션이랑 옵션하고 A. 발코니 현장기자 전자, 합해서 전자제품이랑 다3천만 원. 어, 저희는 그1 2 월에 분양을 다 했잖아요. 네. 끝나고 이제 남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건 따로 없고요. 통장도 네. 필요없고 네. 그냥 원하시는 동호지정회사 계약하시면 되세요 아, 그러면은 뭐 이것도 중도금 무이자도 다되는거예요 그쵸 렇 음, 동일하게 음. 들어갑니다 계약은 똑같이 하는데 네, 네. 그 순위에 상관없는 네, 그 조건으로? 네 맞아요 동종 응. 오시나요 저희 주무인들이? 아니 뭐 다양하게 물어봐요 음.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것저것 한번 쭉 한번 둘러보려고 하는거죠 아예 내용을 모르니까 음. 팜플렛만 놔두고 가면 사실 별로 안보거든 음. 관심 있으신, 모심 오시면 또 설명드릴게요. 음, 그래도 뭐, 충수 대비 뭐, 고충은 8, 4이나 하면 뭐, 10층, 1층 이상일 경우에는 음. 뭐,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그거는 음. 저희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야 돼서, 네. 그거는 말씀드릴기 어렵고, 네. 일단은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조합 반이고, 일반 분양 반이었잖아요. 음. 어, 그래서, A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저층이 많이 남아있고 음. 몇개 남아있고 음. 음. 이제 고층 비교했을 때 고층은 B타입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고층은 B타입 이 남아있고 네. 음. 그럼 A타입은 거의 고층 이런 고층은 별로 없네요 음, 근데 또동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음. 제가 딱뭐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음. 아니면 104동쪽은 104동, 음. 104동 A타입 십 층. 음, 이게 이게 왜냐면 백사동 남향에다가 음. 그 역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그렇죠, 제일 가깝죠보는난 <웃음> B 보다 A 타입이. 아니야 우리가 본게 먼저 본게 A 타입인가? 네. 네 A A 처음 타입. 보신 게 A 타입. 네. 응. A 타입. 저기는 B 타입으로 안방에 수납 공간이 너무 좋대. 근데 이제 조망이 좋으니까 응. 이게 다좀 연령별로 선호하시는 동이 다른 것 같아요 응. 저도 개인적으로는 B타입도 조로가 응. 되는 거고 응. 조망이 나오다 보니까 응. 그리고 이제 A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2호 라인도 응. 인기가 많거든요 이렇게 응. 정면은 아니지만 측면으로 또 리오더 타워 쪽이 보이다 보니까 이런 동은 또 이제 가깝다 보니까 상가도 가깝고 응. 광고기 옆하고도 가깝고 근데 사실상 상가는 이쪽에 지금 있는거 아닙니까? 여기도, 네. 여기도 있어요. 네. 양쪽이 있기 때문에 음. 어차피 이쪽이 주이구 쪽이거든요. 음, 코너쪽으로만 상가들이 네. 응. 왜냐면은 언덕이 약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언덕을 들어 올리면서 양쪽으로 상가가 들어갔고 단지는 평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해다